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TV입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워낙 낮고 저성장이고 또 기대수명은 늘어나다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금융교육 채널이나 경제뉴스 등을 많이 접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가 마이너스 4.8% 하락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자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의 인기가 치솟았었죠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하여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최근 강세가 지속될수록 달러예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달러투자에도 목돈투자는 경계하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달러투자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가 되겠지만 단기적인 불황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투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수 없고 다양한 이런저런 의견과 각각 근거도 존재하는데요 한단은 개인이 하는 것이며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현명한 재테크로 부를 추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매우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달러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물론이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외화예금, 달러통장입니다. 환차익을 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는 높지 않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2%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금 적금만 가입해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 것에 비해 비가세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가세를 물리지 않아요. 이 달러통장은 일반 은행에서 다 취급하고 있어요. 달러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외화예금통장을 만들어두면 달러, 엔화, 유로화 다 사서 입금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통화를 한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달러를 500만원어치 사고 싶다. 그럼 그날 환율시세에 따라서 원화가 달러로 환전돼서 통장에 찍힙니다. 추후에 달러가 오르면 매도해서 원화로 받을 수 있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달러가 많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도 은행에 가서 외화예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외화예금통장을 이용하실 분은 이왕이면 환율이 쌀때 미리 사놓고 비쌀 때 갖고 있는 외화를 팔면 좋잖아요 이 환율이 비싼지 싼지 매일 쳐다보고 있을 수 없죠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얼마일 때 사겠다 팔겠다 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환율에 도달했을 때 이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내 목표점에 도달하면 매수 매도를 해서 환테크를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은행마다 다르지만 체크카드도 발급이 됩니다 이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폐 단위만 다를 뿐 일반 입출금통장이랑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고요 이제 달러통장의 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재테크로 투자 목적이라면 이 달러예금은 투자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달러를 투자하는 모든 영역에서 은행보다 증권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입출금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비용을 고객의 환전수수료나 금리에 적용시킵니다 반면에 증권사는 전산상으로 환전은 되는데 창구에서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할수 없기에 달러를 관리하는데 모든 비용이 없습니다. 굳이 외화를 출금하지 않는다면 외화상품의 모든 조건은 증권사가 은행보다 유리합니다. 두번째는 달러 rp입니다. 이 rp는 판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증권사가 나중에 대사가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돈을 증권사에 맡기면 이 돈을 달러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보통 안전한 국공채, 우량한 회사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수시입출금 형태가 되는데 이를 수시형 rp라고 하는데 보통 1.4%에서 1.6% 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정해 매수를 하게 되면 약정형 RP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은 18% 한달은 1.9% 최대 1년 2.3%에서 3.7% 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은 10달러 수준이고요. 중도 매수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수시금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기까 지나 계속 계좌에 두게 되면 수시형 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약정형으로 매수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RP랑 거의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금리랑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RP랑 다른 점은 인가를 받은 몇몇 증권사에서만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달러 RP보다 금리가 높은데 수시입출금 금리가 2% 1년 약정은 3%가 넘어갑니다. 네번째 달러 ETF입니다. 달러 ETF는 미국의 환율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많은 ETF 상품의 한 종류로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달러 환율이 10% 올랐다면 ETF도 10% 내외로 수익이 납니다. 환율이 반대로 10% 떨어졌다고 하면 10% 내외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 변동성을 최대화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ETF는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한 상품입니다. 주식은 자유롭게 사고 팔지만 리스크가 크고 펀드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지만 한번사면 아무 때나 사고 팔기 어렵습니다. 수익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죠. 요즘엔 대부분 수익도 나지 않고요. 하지만 ETF는 둘의 장점을 합쳐놔서 주식처럼 장이 열리는 시간에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세가 없습니다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상승장 하락장 둘다 투자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달러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달러 알 p 달러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CMA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입금하신 후에 담당 자산관리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매수하시면 됩니다 달러투자는 환율 변동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기에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 투자한 경우 환율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환차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환율 하락폭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